지구를 탐험하기에는 너무 늦게 태어났지만 지구를 마음놓고 여행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태어난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한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혹은 해외에 정착하여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외국이라는 장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을 만나게 되면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기꾼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니 그만큼 쉽게 그 사람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인 작업이 힘들다는 점, 그리고 지금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된그 사람이 의지할 곳은 본인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변한 만큼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도 소개나 오프라인의 모임보다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커뮤니티 카페, 페이스북, 디 c 등을 통해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만나기 전 그들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살았는지 진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명함이야 서로 주고받는다지만 그 명함을 구글 회장으로 찍던 국정원으로 찍던 주문한 대로 나오는 것이기에 명함만 가지고 그 사람을 100%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 해외에서 살게 되면서 외국인이 아닌 같은 한국인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사기 사례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회원 수 10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나름 영향력 있게 활동하던 회원이 2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서 갚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카페를 탈퇴하는 생계형 사기꾼부터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투자자를 찾는다는 식의 조직형 사자들에다가 필리핀의 경우 단순 돈만 사기당하는 것이 아닌 경찰과 짜고 누명을 씌워 해외에 있는 감옥에 보내버리는 셋업 범죄까지 그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례들이 친한 지인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본다면 당하지 않을 사기가 대부분이었죠 대한민국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의 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속여서 나의 재산을 불렸다 하면 그게 바로 사기죄가 된다는 말이죠. 환전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 한인식당에서 환전시 환율은 벤탄시장 금은방 환전소나 은행보다 조금 더 적게 쳐줍니다. 예를 들어 벤탄시장 환율이 1불당 23,200동이라면 코리아타운 한인식당 경우 그보다 적게 23,000동 정도 쳐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코리아타운에 사는 사람이 벤탄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환전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동네 한인식당을 이용해서라도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왜냐? 환율이 짜서 본인이 손해인 것 같다 싶으면 벤탄시장 금음방이나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곳 한인식당 환율이 달러를 베트남동으로 바꾸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율이라는 설명을 듣고 환전을 하였을 때 그리고 추후에 그곳의 환율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 기중매매용을 거면 은행보다 훨씬 낮은 환율로 바꿔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베트남의 환율 정보를 체크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둘다 똑같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환율 정보를 체크하지 못했다고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의 환율이 가장 좋다고 속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 한들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형법과 해외라는 장소라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사권이 없는 공간적 배경이라는 것을 이 용하여 지금도 해외에서 많은 사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같은 후진국으로 몰리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도망다니기 쉽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기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철책선과 함께 백만대군이 지키고 있기에 육로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걸어서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와 라오스, 중국 이렇게 세개의 국가와 연결이 되어있고그 국경을 공식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도 아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트남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는 이야기인데 뒷돈을 주면 다 해결되지만 뒷돈을 안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뒷돈을 주고 핵개발지도 설립이 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에게 이러한 뒷돈 문화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뒷돈을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기는 꼭 사기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사는 옆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기를 쳐놓고 턱형처럼난 합법적으로 돈을 뜯었으니 잘못이 없어요. 한국은 안 돌아갈 거라 신고하려면 하세요. 하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해외라는 곳입니다. 마음 같았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합의 없이 그냥 처벌만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겠지만 국제전화로 112에 신고를 해도 그 사자가 해외 거주자라 당사자가 입국을 해야만 수사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고 현지 경찰이나 영사관에 신고를 해도 사기의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똑똑한 거고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다라는 대사를 떠들고 다니죠. 법이라는 것은 멍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는 건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자기도 과실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한테 사기를 친그 사람이 신고 후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당한 방식 그대로 혹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여 또 다른 먹잇감을 무색하면서 새로운 사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자들에게 수업료를 내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사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추후 범죄자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나라 정부 또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전부 입국 금지를 시켜버릴지 아니면 비자법을 강화하고 발급 가격을 올려 국가의 이익을 볼지 말이죠. 어찌되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 타국에서 한국인들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사는 도망치는 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